벌매발 <웃음> <오. 출배. 웃음> <웃음> 나의 고향 승봉도 이거 해루질 가는 거야, 수영하러 가는 거야, 캠핑하러 가는 거야? 오, 비 떨어져. 야, 이거 싫어야? 싫어야 지금? 나도 어. 뒤집을 거예요. 뭔가 있습니다. 뒤집을 거니까 응. 잘 잡아요. 오케이. 하나, 둘. 후. 어, 오. 야, 개구만 세 마리. 오, 왕갱, 왕갱, 왕갱, <웃음> 왕갱. <웃음> 이거에도. 어? 이거 골뱅이 아니에요? 골뱅이 아니야. 어? 예. 골뱅이. 예? 예? 예? 예? 요? 뒤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 된다. 아이고, 예, 박혔습니다. 어? 왕개. <웃음> <완개>. 왕개? <완개>. <웃음> <웃음> 저기요? 뒤집으신다래요? <해요>. 네? 잡으셨다는 아. <웃음> 소식을 듣고. 크게 보여요? 이야. <웃음> 제제제 제, 제 몸이 큰 거예요 <웃음> 미더덕이다 미더덕 여기도 있어 <웃음> 미더덕 이거 국물에 넣으면 맛있잖아 안돼 아내 껍질을 까야 되는구나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런 이소라도 없어 너무 좋아 이거 저기요 안 <웃음> 눈에 안 들어 <웃음> 이너 넘어와서 철수합니다 우리 지금 섬에 갇혀가지고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여기 여기 얘 똥은 맛있지? 얘똥이 맞지? 그 똥이 되게 땅땅하다 <웃음> <웃음> 어우, 이거 냄새. 이뭔 소리 있어. <웃음> <웃음> 이것하고 <탑> 어디 갑니까? 해안상책로해안산로에서 <웃음> 세안산책로. 목성까지 들어간대. 아, 그래? 응. 목성 근처까지 데려다 주시면 돼요. 네. <웃음> 너무 시골이 이쁘다. 옆에 봐봐. 아기자기하니. 살 아, 이렇게 아. 있어요물건또아많아두 분은 그렇게 작고, 두 분은 그고 아. 여기서부터 까확 있어요. 밖에서 물량이 아니 이쪽에서 도치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노으래 이따가. 아. 네. 네. 해양생도 되게 잘 돼. 응. 그 승봉절 꽃이래잖아. 해안 산책로가? 응 아까 패션 사원님이 그랬어 승봉도에서는 해안 산책로 꼭 가보시라고 아, 언제든지 바지락 캘 준비가 되어있는 저 자세 그럼요 <웃음> <웃음> 오, 멋있다 오 완전 완전 자갈밭이네 오. 분위기 잡고 있어? <웃음> 와 엄청 이뻐요 <웃음> <웃음> 우 너무 좋다 우이 길을 따라서 최종 같아. 목적지는 저기 정자 같이 타고 맞죠? 네까지오랬어요 네. 아, 저기 카페까지 다 모이면 아. 그때 전화하라 그랬어요 네, 네, 네. 카페가 이건가? 여기 카페 가는 길 맞네. 응. 뭐 가야겠지. 를 잡으러 가지 <웃음> <한께를 잡으러 가겠지. 웃음> 애가 점점 <전부> 이상해지고 <웃음> <미상에 웃음> 있는다. 뭐지? 몰라. 못 먹네. 아. 세상에 모든 잡으러 식물. 잡으러 왜 잡으러 가면. 가면. <웃음> <웃음> 약 먹었네, 약 먹었어. 응. 승봉도가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 하나 베리는데 뭐 순식간이에요. 와 우후. 다 보이네 탁자도 오, 오. 있어 대박 우와. 옛날에 신선들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웃음> 바둑 한판 때리고 약주를 한잔 드셨다랬지 너무 이쁜데 그치 우. 우와 나 <웃음> 화면 조정 중 <웃음> 지금 화면 조정 중입니다 <웃음> 화면 조정 중 <웃음> <나나나>. 아주머니? <웃음> 굴케다 오셨어요? <웃음> 어우 질퍽거려 멋있다. 멋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돌이네 그 돌이야? 멀리서 보면 약간 작품같은데 오! 아 이게 첫대바이네 아하 아하 오 여기 되게 좋다 어 너무 좋은데? 홀로웨로이 있는 저첫대바이 불을 댕기면 불이 활활 타오를까? 첫대바이 아니야? <웃음> 저건가? <웃음> 여기 뭐촛대바의 성지야 뭐야? 아 이거야? 저거야? 뭐야? 어떤거야? 이건가? 근데 약간 끄트머리가 좀 기분이 나쁘네? <웃음> 유일하게 있는 카페 여기 이허허볼판에 생뚱맞게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민박해주는 거 아니야? 비닐하우스? <웃음> 맥주 한잔하실래요? 어? 잔막걸리 있다. 한잔하실래요? 네. 잔막걸리에 예. 승봉도산 개복숭아이들. 버터 소금과. 오늘 <웃음> 개복숭아이들. 짠! 근데 승봉 마린펜션인데. <웃음> <좀 웃음> 낚치어밥은그볼 필요성도 요 헬스우. 헬스우기, 어탈수션기도 있어. 좋은 좋은 펜션이야. 탈수기는다 있어. 헬다 있어요? 아니, 네. 나 처음 이거는. <웃음> 완투를 던지면 돼, 오징어 걸어서. 그런면은 잡혀, 이거. 오징어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많이는 잡으란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즐기세요. 뭐이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는 많이... 다 뜯겼으면 좋겠어요. <웃음> 다 버리지 마요. 나무 네. 가져와요. 그러면은 소금에 내가 절여. 아, 맞아. 버려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 날씨에 마르겠어. 잘 해야 돼. 아주 막 드라이로 말려야 돼. <웃음> 낚시 타임 낚시 명소는 선착장입니다 후잉! 어휴 이렇게 멀리 넣어줬어? <웃음> 소라 잡아와 그걸 응. 계속 걸려 개도 잡아와 <웃음> 소라랑 골뱅이랑 개랑 <걔랑>, 니랍스타랑 네 <웃음> 잡아와 국채 <그치> 새우랑 <세우라>. 그렇지 <웃음> 어? 잡았어? 오! 뭐야! 뭐야! 애기, 애기. 육수! 육수! <웃음> 육수요 아유, 맛있어! 었아이고 냠냠, 짭짭하고 있는데, 식사. 어떡하냐 아유 어떡하냐왜이렇게세게물었어 네? 게어 아유, <웃음> 네. 아유 빼줄 수가 없네 네 착. 아유 됐다 됐다 놀래미 나. 새끼 맞아 그래? 어. 엄마 어리고와고 엄마? <웃음> 어머, 얘 뭐야. 너무 귀엽다. 어떻게얘 옷걸이 찔렸어. 얘 인생 1일차. 어? 인생 쓴맛 다 본다, 지금. 뭐좀 잡힙니까요? 생후 1일차 아이들이야. 생후 1일차. 어, 어두워라. <웃음> 아우, <오>, 어두워 <웃음>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웃음> 맛있는 고기 <웃음> 고기는 고긴 <고기인> 것 같은데 소고기 <웃음> 짠켰어요피스 짠. 네? 피스. 피스. 피스. 아니야 목기 있어요 아, 지금 어? 진짜 비 떨어진다 어. 진짜 이거 우산 좀 주시면 <웃음> 안 돼요? 어? 이거 어? 먹고 네 우산 가지고 될게 들어가야 되나? <웃음> 응? 아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 네. 갑자기 또 비가 오니. 환자, 환자, 정말. 이게 뭐야, 도전 못하는데. <웃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웃음>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다시 쳐. 합니다. 가자의 요리 확다 들고 간 느낌. 아, 엄청 빠르게, <웃음> 엄청 <웃음> 빠르게 튀었어. 고기 먼저 들고 튀고. 난 소주. 아, 나는 자기한테 <웃음> 나, 중요한 건나 <웃음> 어묵탕 먼저 들고 <웃음> 튀었어. 난 소세지. 다 <웃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들고 튀었어. 고기는 누가 들고 <웃음> 튀었어? 내가. 아니야. 제일 먼저. 다시 갖고 나와야겠다. <웃음> 아, 이제 번거롭게 왔다. 어, 동작도 빠르네. 저 <웃음> <웃음> 이렇게 빠른 동작을 처음 봤어. 바퀴벌레 도망가듯. <웃음> <웃음> 어, 어 아니, 자, 야 적절한 표현이야. 바퀴벌레 도망가. <웃음> 듯 <웃음> <웃음> 짠. <웃음> <응>. 짠, 짠, 짠.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예, 또 <웃음> 음. 바다로 오셨대요. 섬으로. 저한시다다 아, 저는 바다가 항상 꿈이었어요 <웃음> 음. 맞아, 15년을 내가 바다 뱅니를 배웠어요. 와. 장고왕 아시죠? 네. 거기에 가면 은다 후배들이야, 선주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배나 타고 나가는 거야. 와. 문자로. 와. 와. 아, 맞아. 그러면서 배운 거야, 15년. 사무장하셨네. 아, 사무장. <웃음> 사무장하셨네. 그러니까 그 바로 배가 ]요? 나왔어. <웃음> <돌아가자>. <웃음> 자, 해자 해루실 가실 거지요? 네. 해르실이. 그러면은 차가 없어요. 네. 네. 걸어서 한시간 가야 되는데 제차키를 드릴 테니까 조심히 끌고 갔다가 원상복귀시켜주면 됩니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술안 먹는 감사합니다. 네가 운전해야겠다 <웃음> 여기 뭐술안 드셔도 아, 짠! 짠! 언니 이제 숙이 나 먹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웃음> 짠. 잘 다, 다녀오시고, 제가 네.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많이 잡고, 많이 잡으라면은. 안 되고. 섬에서안 돼요. 네. 네. 예. 최대 즐기시고. 먹을만, 최기고 먹을만, 최 예, 예. 있 거야!